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보이는 남자 원샷맨 입니다 참 오늘은 칼로리가 적은 조합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칠성사이다루어슈거와 나랑드사이다 제로슈거를 마셔볼건데요 그러면 원샷 해보겠습니다 참!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적은 탄산 음료를 합치니까 뭔가 이상할 줄 알았는데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기대가 너무 낮았다고 해야 되나? 기대가 너무 낮았던 나머지 정말 맛있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 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